기원전 334년 5월, 알렉산더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소아시아 사트라프들을 상대로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후 알렉산더는 몇 주간 다시켈리온, 사르디스, 에페소스를 별다른 전투 없이 손쉽게 제압한 후헤기시 스트라투스가 지키는 밀레투스시에 도착했습니다. 헤기시 스트라투스는 처음에는 알렉산더에게 항복을 표시했으나 주변에 있던 400척의 페르시아 함대를 믿고 항복을 철회하며 알렉산더에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절반의 함대만으로도 재빠르게 육지에 도달하여 페르시아 함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방어를 구축하면서 밀레투스를 완전히 차지했습니다. 밀레투스를 정복한 알렉산더는 앞으로 원정을 이어갈 마케도니아 군대의 행보에 대한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으로 자신이 이끌고 온 함대들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는데 우선적인 이유로는 160척의 선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이 부담되었던 겁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에 오기 전 자신을 향해 몇 차례나 반기의 뜻을 내비쳤던 그리스 연합군으로 이루어진 해군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알렉산더는 자신이 지휘하는 군대에 있어 바다 위에 함대가 있든 없든 간에 페르시아의 해군력에는 상대가 될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좀더 현재의 상황에서 실용적인 판단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배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스무척만 남겨두었는데 이는 앞으로 장기적인 육지전을 위한 전쟁 물자를 공급받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그는 얼마 전 그리스의 도시들을 점령할 때 아시아의 그라니코스 전투와 밀레투스 전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육군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페르시아의 함대들에 대해서는 배의 이동선을 육지에서 정복해야겠다는 계획을 고안해냈습니다. 알렉산더는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진군하면서 페르시아 해군이 운영하고 있던 해안도시들을 모조리 점령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계획의 첫 번째 상징적인 희생물로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대표적인 소아시아 항구도시 할리카르나소스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당시 할리카르나소스는 항구로서도 유명했지만 동시에 요새도 강력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맡은 총사령관은 주둔군을 이끌고 있는 맴론 장군이었습니다.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다수의 사트라프를 잃은 페르시아는 후임으로는 마케도니아와의 전투에서 경험 많은 멤논 장군이 총사령관의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멤논과의 대결로 가는 길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요새인 알린다에 들렀는데 그곳에는 카리아의 망명공주 아다가 있었습니다. 카리아는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 서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마케도니아의 침공이 있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페르시아의 지배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기원전 545년부터 카리아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령이 되었고 할리카르나소스를 주도로 하는 사트라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리그다미스 가문이사트라프 자리를 차지하며 페르시아 해군의 중추적 역할을 맡았습니다. 100년의 세월이 흘러 카리아 지역은 아테네 주도의 델로스 동맹에 가입하면서 페르시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자국 내의 친 페르시아 세력으로 인해 카리아는 페르시아에 귀속되는 등의 반복을 거치며 또다시 100년의 세월이 흐른 기원전 340년에 픽소다루스가 지역을 차지하면서 중립 외교를 추구했습니다. 픽소다루스는 채널 내 재생 목록 세계사 알렉산더 시리즈 6편에서 등장한 적이 있는데 그는 자신의 두 딸을 페르시아 측과 마케도니아 측에 시집 보내 양쪽으로 화친을 도모했습니다. 두명중한 명은 페르시아 귀족 오론토 바테스와 결혼을 성사시켰지만 다른 한 명은 필리포스 2세의 아들 중한 명과 결혼을 진행했으나 알렉산더가 이결혼의 성사는 자신이 적임자라며 결혼 예정이었던 형제의 자리를 가로치면서 필리포스 2세와 알렉산더의 부자지간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알렉산더가 아시아 지역을 침공하기 얼마 전 연로한 픽소다루스는 세월의 힘에 의해 사망하였고 카리아는 페르시아 귀족 출신의 사위 오론토바테스가 계승했습니다. 한편 카리아의 망명공주 아다는 카리아의 통치자 픽소다루스와 남매 관계로 아버지 헤카톰노스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헤카톰노스 자녀들은 마우솔로스, 픽소다루스, 아르테미지아, 이드리에오스, 아다가 있었고 이중 마우솔로스와 아르테미지아가 결혼을 아다는 오빠인 이드리 에오스와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픽소다루스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이들의 아버지인 헤카톰노스가 죽고 나자 먼저 마우솔로스와 아르테미지아 부부가 카리아를 통치했고 마우솔루스, 아르테미지가 죽은 후에는 이드리 에오스 아다 부부가 4년간 카리아를 통치했습니다. 이드리 에오스와 아다는 통치 기간 동안 그리스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었는데 한 예로 이들은 아테나 신전에 기부를 한다거나 델포이의 후원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아다는 남편이 죽은 후 카리아의 단독 여왕이 되었지만 남매지간인 픽소다루스로부터 왕위를 찬탈당하며 알린다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35년 픽소다루스가 죽자 카리아는 사위 오른토바테스가 차지하게 되었고 아다는 망명 생활을 하던 중 그리스 지역을 정복한 알렉산더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다는 알렉산더를 양자로 삼고서 알린다 지역을 통째로 알렉산더에게 넘겨주었고, 그 대가로 알렉산더로부터 카리아의 보호를 약속받았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함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할리 카르나소스를 아다의 지원을 받아 손에 넣을 수 있는 점에서 망명 여왕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오늘은 밀레투스 공방전의 승리 이후 할리 카르나소스 전투를 치르기 전 카리아의 상황과 망명요왕 아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알렉산더 시리즈는 채널 내 재생 목록 세계사를 통해 볼수 있으며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